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키토제닉 로피셜의 주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야식을 먹어도 되는지입니다.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특징이 뭐죠?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의 절식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마음껏 내가 식사량을 가져가도 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단순히 식사량 뿐만 아니라 식사 시기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일1식으로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또는 뭐 하루에 두 번씩 드시지만 내가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먹는다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야식을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점심을 한 3시 정도에 먹고 뭐 저녁을 한 9시에서 10시 이렇게 거의 취침 시간에 근접해서 조금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은 조금 더 늦게 야식으로 먹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인데요 저도 하루종일 바빠가지고 끼니가 조금 부실할 때는 밤 늦게 조금씩 먹긴 하는데 저도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밤에 야심한 밤에 먹게 되면 그 음식물들이 그대로 소화기관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면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소화기관의 활동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키토식으로 먹는다고 해도 그 안에는 단백질의 양이 조금 있기 마련입니다 고기를 먹으니까요 그래서 그 고기가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 장에서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장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악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소화기관의 부담을 주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야밤에 기토식이라고 할지라도 드시는 것은 조금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심한 밤에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그리고 단식 시간이 짧아져서 간호적 단식과 체중 감량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은 아니지만 단백질 역시 혈당을 조금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심한 밤에 먹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단식 시간을 오래 못 가져간다 그래서 야심한 밤에 많이 먹게 되면 체중 감량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심한 밤에 먹게 되면 그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수면을 취할 때는 체온이 조금 내려가야 숙련이 되는데 소화 과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우리가 깊게 수면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수면에 방해되는 거죠 그 결과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우리가 그 다음날의 컨디션을 망쳐버리게 되는 하나의 큰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올오피셜 결론은 꾸준히 다이어트하면서 야식은 최대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배고프신 분들은 MCT 오일 한 스푼이나 버터 한 조각 또는 이두 개를 녹여서 얼린 펫밤 같은 거 그냥 하나 정도 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토진의 로피셜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